칭의라는 거는 칭은 인정이에요. 인정의 무죄인정 자 원죄탄감했다는 거예요. 그동안은 죄인인정 유죄인정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요. 붙는 라벨이 바뀌어요. 무죄인정 무죄선고 나버린 거예요. 칭의는 무죄선고입니다. 우리,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으로는 무죄선고예요.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. 마귀의 자녀로 보면 안됩니다.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. 인정. 자 그게 근데 이게 한 번의 인정이 영원한 인정이냐? 아닙니다. 왜냐? 생각하세요. 인정을 해받았어요. 이 혼이 영과, 영, 영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순간만큼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. 다시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표현합니다. 그래서 왔다 갔다예요, 사실은.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닌가요? 그, 그런 말씀 하실 때안 찜찜하세요? 일단 속에서 뭐 이렇게. 성령이 지지해 주세요. 그런 말을. 자기 속에서 느낌이 있으실 텐데. 하나님의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? 막 이럴 때 속에서. 개수자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안 들리세요? 그렇게 구원 받으면 인류 다 천사됐죠. 그렇게 구원 받을 거면 요 쉬우면 인류 다 천사됐어요. 그런데 또 어려운 것만 아닌 게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혼이 선해져요. 자, 이것도,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 세례 체험이란 사실은요, 세례를 받았을 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, 칭의를 체험하는 거예요, 사실은.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돼요. 내가 거듭날 수 있구나. 그래서 사실은 그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타락을 또 하죠.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한 방, 너 성령의 빛 받고 너 그럴 수 있어.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너 그러면 진짜 하나, 예수님을 못 오간 거기 때문에 너는 진짜 답도 없다라는. 심각한 경고가 나가요. 자,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정확하게 제가 해드릴게요.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. 다 막연히 넘어가요. 왜? 다 정확히 모르시거든요. 자기도 그냥 구원받았으려니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한 10년 이상 다녔고 11조 꼬박꼬박 했으면 그래도 좀 구원 쪽 아닐까?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. 안 그래요. 이, 이런 제, 엄청난 사건입니다. 원죄를 극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신다면 그건 지금 답이 없는 상태세요. 원죄가 극복된다는 거랍니다. 즉 육신으로부터 초월해서 성령의 진리, 사랑, 정의, 진리 이런 예, 겸손, 이런 성실함들을요 자기가 본자 욕망 추구하듯이 추구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. 성령을 만나면 혼이 성령을 만나면요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집니다. 육신과만 지내면 어떻게 돼요? 육신이 원하는 걸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져요. 육신이 하라는 건다 해줍니다. 먹어라 그막 육신이 말릴 때까지 먹어요. 그렇죠? 막 이성을 만나고 싶다. 육신이 말릴 때까지 만납니다. 왜? 육신이 말려요. 힘들다. <웃음> 나나더못 먹겠다고 해도 됐어.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하면서. 그러니까 자 보세요. 육신이 하라는 것보다 더 해줍니다. 혼은 사실. 그렇죠? 뭐좀 보고 싶어. 그럼 눈 빠지게 봐요. 뭐좀 듣고 싶어. 고막 터지게 들어요. 그러니까 혼이 그런 존재예요. 자 그런데 영이요. 사랑해 봐. 그럼 양심이 말릴 정도로 막 사랑을 하고 싶어야 돼요.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. 그게 죄사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증거.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 버려요.